자, 이번에는 100만원 이하의 모델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100만원 이상의 모델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솔깃하실 만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모델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서 동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브랜드명은 조금 낯설을 수도 있고,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 나는 노트북 무게가 뭐 크게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뭐이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MSI의 p s 4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뭐 다른 유튜버분들께서도 많이 추천을 하시는 제품인데 p s 4트라고 권양 검색을 하시면은 또 비싼 모델부터 시작해서 싼 모델까지 여러 개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모델만 일단 간추려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8Mi5, 8RCi5 두 모델이 나뉘어요. 뭐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i5가 채택이 돼 있는 노트북이에요. i5 8세대 CPU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8M i5 같은 경우에는 i5-8250U, 램 8GB, UHD 620, SSD는 256GB의 모델입니다. 어, MSI PS4-2 8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앞선 lg 올6그램 같은 경우에는 슬롯이 하나 더 있어서 램을 추가로 두개를 꽂을 수 있거나 겠 ssd를 더 꽂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슬롯이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할때 8gb 슬롯 하나를 슬롯 하나에 8gb 하나만 선택을 한다든지 16gb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옵션이 존재를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장성 면에서는 크게 좋다고 생각은 안들어요 하지만 가격을 보시면 조금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그래도 100만원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만한 앞선 노트북들이 좀 있었죠. 이 친구는 무려 89만원입니다. 90만원 가격이라면 정말 가격대가 차이가 크잖아요. 앞선 에이서스나 에이서 노트북과 상 크게 차이가 있진 않지만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아 이거는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MSI PS42라는 디자인 자체가 이 노트북 시리즈 디자인 자체가 어꽤 매끄러운 디자인은 아니에요. 약간 메탈릭 디자인이고 음, 투박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아버님들이 들고 다니시던 IBM 노트북을 연상케 하는 약간 투박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능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열어봤을 때뭐 내부의 키패드라든지 화면 베젤이 좁다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베젤이 넓은 게 싫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무게가 좀 그렇긴 해요. 1.18kg인데 뭐 이게 크게 그런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180g 차이가 나긴 하죠. 노트북 그 아까 올류그램하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2kg는 또 넘어가지 않고 1.5kg도 안 넘어가기 때문에 들고 다닐 만하다는 평이 좀많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p s 4트8 RC i5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CPU나 램이나 SSD 사양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왜 모델에 차이가 있느냐 바로 그래픽카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성비가 있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GTX 1050을 달고 있어요 어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노트북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무슨 차이겠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노트북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약간의 성능저하 그러니까 기본 데스크탑에 있는 그런 숫자치보다 조금 더 낮은 숫자치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편할지도 몰라요 이제 벤치 결과라든지 기본적인 결과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체감상 느껴지는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체감상 아 노트북은 노트북이네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건데 일단, 내장 그래픽이 비해서 외장 그래픽이 그런 점에서 성능이 더 좋아요. GTX 1050을 선택했다는 거에서 오버워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노트북이고, 음, 배틀그라운드도 하옵션으로까지는 무난하게 커버가 되는 아마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더 비싸지긴 합니다. 117만원이에요. 제가 100만원 이하대의 모델이, 모델을 소개 중이긴 했는데, 이 정도 가성비라면은 제가 이쪽 부분에서 설명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같은 시리즈 상에 넣어봤습니다. 구매하실 때뭐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1.18kg입니다.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이두 모델은 프리도스입니다. 프리도스가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구매를 하실 때 아마 운영체제 선택하실 거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10깔 겁니다 하면 은 알아서 설치를 해주신다든지 정품 구매를 하시고 설치 진행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좀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트북계에서는 좀 명가인 듯한 브랜드인데 레노버입니다. 레노버의 탱크패드, 아이디어패드 두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어 탱크패드 이 모델은 약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IBM 스타일, 되게 투박하고 그냥 흑색이에요. 매트 블랙의 느낌의 두께도 좀 있고 그런 모델인데 일단 열어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이 키보드 가운데. 요이 키보드의 가운데 부분에 빨간 마우스 트랙볼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옛날 디자인을 좀 느껴 볼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성능 자체는 사실 무시를 못할 성능입니다. 이게. 자, 읽어 볼게요 한번. i5 8세대고요. DDR4에 4기가, SSD는 256GB, UHD 620에 94만 원입니다. 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94만 원이라는 건. i5 8세대.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뭐, 그래픽카드도 앞선 모델들하고 동률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포함이고요, 일단. 업그레이드에 상한선이 꽤 있습니다. 높습니다. 512기가 SSD, 뭐, 2 t b 하드. SSD도 32기가 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 이 정도면 뭐 게이밍 가까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픽카드가 조금 하자죠. 그걸 제외하고는 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94만원에 2.1kg 무게가 조금 저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는 무게가 상관이 없다. 가격이 싼 노트북이면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만한 제품이죠. 어, Thinkpad E580이라는 제품이에요. 어, 근데 이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제품도 있긴 합니다. i7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또 들어보시면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리오그램 같은 경우는 i5 모델 15인치가 어... 120만원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친구는 i7 8세대에다가 DDR4 8GB, 256GB, 심지어 외장 그래픽카드인 AMD Radeon RX 550 모델을 선택하고 을 있어요 오? 오? RX? 아, 뭐 라이앤디, 라이젠? 뭐 AMD? 이거 처음 들어보는 모델인데 그거는 앞선 강의들을 찾아보시면 이게 왜 어떤 그래픽 카드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상한선 역시 앞선 제가 말씀드렸던 i5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앞선 노트북을 이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140, 150으로 껑충껑충 뛰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 패드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디어 패드는 530S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 역시 운영체제 포함입니다. 어, 이 530S 같은 경우에는 앞선 ThinkPad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디자인도 좀 세련된 편이고, 무게도 좀더 가볍습니다. 무려 1.49kg, 근데 배터리 지속 시간이 조금 아쉬워요. 8시간입니다. 앞선 제품들이 10시간, 13시간 뭐그랬던 거에 비해서 8시간이면 조금 모자라지 않아? 이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노트북은 전원 없이 카페 같은 데서, 뭐 강의실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성능 자체 볼게요 i5 8세대 DDR8GB, 어 256GB의 SSD, 그리고 GTX MX150이라는 노트북 전용 GTX 모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MX150이 어느 정도 되냐고 라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쉽게 생각해서, 뭐 GTX 105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아래인. 그 정도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제품이 현재 95만원입니다. 현재 95만원인데,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아이디어 패드를, CPU를 i7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105만원입니다. 바로 그냥 i5에서 i7 한 단계로 올라가는데,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저는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봐요. 레노버 노트북 자체가, 무게라든지 다른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이런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정도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아, 물론 지금 할인 중이긴 합니다, 물론. 할인 중이에요. 시즌을 맞아서 어 홈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을 하고 있어서 이 가격이긴 한데 할인을 안한 가격이다더라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트북 몇 가지를 좀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을진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예쁜 노트북, 삼성 뭐 페네스라든지 이런 대단한 제품들이 아니긴 해요. 하지만 대학생이 처음 된 순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순간이잖지 근데 그런 그럴 때 선물 받는 노트북이니만큼 소중한 거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정도 쓸만한 노트북이라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품들 수, 수, 추천드려봤습니다. 어, 오늘은 좀 제가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제가 제품들이 좀 많이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혹시나 좀 제가 말이 좀 헷갈려서 궁금했던 점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뚝박!